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리드웍스 그러니까 프리미엄 어, 저는 2020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만 솔리드웍스에서 어, 컨피귤레이션 설정을 통해서 텍스트 내용을 제어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문자, 스케치에 있는 문자 스케치 내용을 제어할 수 없는지 그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기본 모델링과 필요한 설정을 만드시고요 두번의 단계에서는 어, 파일의 속성에 들어가셔 가지고 요, 설정 특성입니다 설정 특정 요 탭에서 각 설정별로 각각의 설정별로 같은 이름을 가지는 서로 다른 값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케치 있죠? 스케치에서 문자 스케치하고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용하셔 가지고 연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솔리드 웍스에서 파일 류 저는 템플릿 뭐 만들어 오신 분은 자기 템플릿을 하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은 파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한번 돌아보죠 그래가지고 간단한 형상을 만들고 글씨를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윗면에 스케치 사각형 가지고요 자 s키 누르고 한 150으로 하죠 그 다음에 높이는 한 5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쳐 있죠? 예 바로 피쳐를 바로 가죠 뭐 돌출 높이는 반대로 한2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글씨를 새기는 돌출 컷을 해보도록 하죠 자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요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설정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우클릭 하셔가지고 기본 설정을 좀 변경하죠 속성 에서요 저는 광고 시간입니다. 자, 신중앙 언더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복사해 놓을까요? 자, 그대로 BOM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어, 도면에 설정명이 표시되는 게 좋겠죠?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정 추가 누르셔가지고, 이번에는 02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요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개만 더 추가하죠. 이번에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설정명 으로해서 도면에 BOM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설정 추가하시고요. 이번에는 4라고 하겠습니다. 요 그대로 복사해서 수정.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설정이 크게 4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해당 설정 간에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이제 해당 설정에 텍스트를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에서 속성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을 만드셔야지 이렇게 4개가 다 뜨는 겁니다. 자, 01에다가 저는 이거는 이메일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1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신중앙 언더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신중앙 02에다가도 똑같이, 이름은 텍스트 1, 그 대신, 여기다가는, 신중앙, 음, 2라고 쓰겠습니다. 탭기그 다음에, 3에다가는, 텍스트 언더바, 텍스트 3번이, 1번이죠? 1번이고, 여기다가는, 3이라고 쓰겠습니다. 탭. 그 다음에 4번 있죠? 똑같이 텍스트 1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는 4라고 쓰겠습니다. 탭키. 그러니까 설정별로 이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름이 다르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01일 때, 02일 때, 이 내용 값은 다를지라도 속성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3일 때도 그렇고요. 4일 때도 그렇습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한번 글씨를 새겨 보죠. 새로운 스케치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보조선 하나 걸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높이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한20 정도로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죠? 텍스트 가지고 이선 찍고요. 여기다가 직접 쓰는 거 아닙니다. 속성하고 링크를 끄는 거죠. 속성에 링크 누르고, 현재 문서에 제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 1 이란 속성. 설정별로 이마에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3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여러 개가 떠버리니까 안 되겠죠. 텍스트 1을 통해서 신중항 1, 신중항 2, 신중항 3, 신중항 4를 동시에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죠. 동시라 보다는 이제 얘를 통해서 각각 1, 2, 3, 4에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파트에 텍스트 1 속성하고 연동하겠다 이런 얘기죠. 가운 정리를 하시고요. 해제하고 글고론크게한20 정도로 할까요? 20는 짱데요. 한3 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파이 나와서 간단하게 돌출컬 해보죠. 밑으로 한5 정도만 컷 해보겠습니다. 됐죠? 색깔 좀 바꿔볼까요? 피처의 색상을 저는 음왼쪽 색깔 해볼까요? 밑에서, 분홍색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러면, 사실은, 커톨출 1이, 요 신중앙 1에서만 살아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2에서는 죽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설정을 만드실 때, 이 기능 억제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여기서, 피처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설정에서 다 기능이 살아있게끔 하는 겁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이된거예요 신중한 01을 누르면 01이 되는거고 02를 누르면 02가 되겠죠. 이렇게요. 03 재생성하겠습니다. 04 이런식으로 그렇죠. 결국은 설정을 통해서 속성에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 1이라는 속성 이름에 접근하는거죠. 접근하는거고 얘를 통해서 각 설정에 들어있는 값을 접근해 들어가는겁니다 여기 하나의 관문 역할로 하는 거죠 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어, 설정을 통해서 텍스트에 접근해야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기하고 물론 이걸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이런 텍스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피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렇죠 수식이 가지고 있는 변수값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의 어떤 폭과 높이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다 그럴때도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놓는다고 치면 충분히 텍스트 형태로 해서 이렇게 폭과 높이를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